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아시아아로아나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시아아로아나 그 중에서도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유턴하는 저 친구 저, 저 친구가 금룡이라는 친구예요 금색이 반짝반짝 난다고 해서 금룡이라고 하죠 자, 이 친구 이름은 제가 부르는 이름은 산적이에요 산저기는 처음에 적응하는 동안 밥을 되게 안 먹어서 조금 고민이 됐던 친구인데요. 지금은 밥을 아주 아주 잘 먹어서 화면에 잘 보시면 배골이 좀 커진 게 보이실 거예요. 수영도 잘하고요. 지금 어, 크기도 40cm 넘는 것 같은데 눈축으로 한 40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요 워낙 대형종들이에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친구가 자이언트 구라미인데요 이 자이언트 구라미도요 20cm급은 넘어요 그러면 저희 산저기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여기 자이언트 구라미가 여섯 마리가 살고 있고요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오스카 야생 오스카인데요. 오스카의 원종이라고 할수 있는 친구가 한 마리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유유히 수영하고 있는 아시아 아로아나 네, 실버 아로아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조가요. 1m 한 50대는 다섯 자 수조이고요. 이 수조에 지금 이 친구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어쪽에 보시면 혼자 지금 기주어 있는 왼쪽 끝부분에 보시면 뒤죽어 있는 오스카 친구가 한 마리, 한 마리 더 있어서 이어항에만 해도 벌써 물고기가 열 마리나 있답니다 저희 이 산적이가요 처음에 왔을 때 밥을 좀안 먹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요 현재는 밥을 아주 잘 먹어서 배골이 아주아주 많이 늘어져 있는게 보이실 거예요 유달리 저기 보시면 앞 앞쪽 지느러미 뒤쪽이 보시면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배꿀이좀 많이 커져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잘 한번 유형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보이시죠? 지금 제가 밥을 주는지 알고요. 이 그릇만 봐도요. 요 밥주는 주위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잠깐 보시는 동안 제가 밥을 한번 줘볼게요. 밥은 이렇게 현재 슈퍼미럼 아이고 떨어졌네 이 슈퍼미럼을 줄거고요 한번 줘볼게요 어떤 반응인지 아루아나다잘 먹어요 다시 한번 더줘 볼게요 저희는 주로 이렇게 슈퍼미럼을 위주로 먹이고 있고요 이 슈퍼미럼하고 또는 기뚜라미도 먹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간혹 사료도 먹이긴 하는데요 사료보다는 이렇게 생으로 줬을때 훨씬 먹이 반응은 더 좋아요 이 친구가 금룡이고요자그 다음에 이번에 홍룡 홍용. 홍룡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 어항은 우리 홍이 친구 홍룡 친구가 살고 있는 어항이고요 이 어항도 지금 저 오른쪽에 보시면 콜로소마 고요 매티니스 그 다음에 세베르 아이스팟 인디언나이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는요 어, 어... 콜로소마가요 지금 빵이라고 해서 최고 몸의 높이가요. 20cm 이상 되는 친구예요. 그 정도로 큰 친구고요. 길이는 한 50cm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크고요. 풍룡 지금 50cm 충분히 넘는 친구예요 자이 어항에도 밥을 한번 줘볼게요 폭룡이 50cm 넘으니까 인디언나이프도 지금 크기가 가늠이 되시죠 여기도 아주아주 아주 지금 친구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요 어, 콜로소마 뒤쪽에 보시면 검은색 커다란 물고기 있죠 그 뒤쪽에 보시면 다트니오도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다트니오도 살이 아주 찐다트니오가한 마리 있어요 자, 이 왕에도 슈퍼미럼을 한번 줘볼게요. 꿈틀꿈틀 보이시죠? 슈퍼미럼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는 홍이가요 전체적으로 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잘 보시면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홍이가 나타나면 모두들 슥슥 피해주는 게 보이시죠 아다트니어도 나왔네요 다트니어가 이쪽에 다트니오도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워낙 대형종들이 있다 보니까 다트니오가 워낙 작아보여요 다트니오도 지금 한 20cm 급 정도 되는 친구예요 다시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오늘은 물고기 친구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아시아 아로하나 중에서 이렇게 몸 색깔이 빨간색 붉은색이 난다고 해서 이 친구는 홍룡이라고 한대요 저희는 금룡과 홍룡을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한눈에 다볼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왼쪽은 홍룡 오른쪽은 금룡 이렇게 각각 저기 배치되어 있고요 금룡보다는 홍룡이 훨씬 더큰게 이렇게 보이시죠? 멀리서 찍었는데도 훨씬 더큰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스마일러에는 금룡 한 마리, 홍룡 두 마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스마일러의 유명한 노을이가 있겠죠. 이 친구는 홍이 친구였고요. 잠깐 우리 노을이 친구 뭐하고 있는지 노을이 친구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잠깐만요. 우리 노을이도 열심히 놀고 있어요. 아주 편안한 자세로 수영하는 게 보이시죠? 노을이는 실제로 보면 정말 커요. 지금 화면에 이 크기나 색상이나 이런 걸다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60cm가 훨씬 넘, 넘는 아시아 아로아나, 홍룡, 노을이랍니다. 역시 우리 노을이는 점점 수영을 하고요. 노을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마일러의 아시아 아로아나 친구들을 보았는데요. 그 친구 홍룡 두 마리, 금룡 한 마리였고요. 산자기, 홍이 그 노을이 이렇게 세 마리가 살고 있답니다. 노을이도 미럼을 한번 줘볼게요. 어. 아우, 우리 노을이는 정말 금룡이나 홍... 다른 홍룡에 비해서 좀 점잖게 먹어요. 막 천천히 냠냠! 떠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어? 안 먹네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노을이는 바닥에 깔아 앉게 되면 잘 먹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줄게요 막 배가 부푸진 않나 봐요 이렇게 노을이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스마일러 동물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